에, 에. 야, 오리온 나가. 응, 안 나가, 돼지. 왜 돼지라 그래? 나가라고. 응, 안 나가. 아, 너또 방구 끼려 그러지? 아닌데? 루나, 누나누나누나 루나, 루나, 루나, 루나. 왜? 부르지 말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야, 아 엄마! 아, 진짜 짜증나. 오리온 내 방에서 방구 끼고 과자 먹고 진짜 나한테 돼지라고. <목소리> 응 돼지 막먹어 뻥뻥 막먹어 뻥뻥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할거야 응 맞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이번엔 진짜거든 짜잔 그립 그래? 그래? 복숭아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을거예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먹어요 대주씨또 <목소리> 안줄거야 아 뭔데 요즘 유행하는 엄청 맛있는 건데. 너안줄 거야. 아, 왜 줘? 안 돼. 너 나한테 돼지라고 그러고 어. 내 방에서 과자 먹고 안 치우고 방구 끼고 그래서 너안줄 거야. 아, 제발 줘라. 미안해요. 어? 어, 복숭아. 복숭아 그린 요거트. 나 혼자 산다해서 나와서 더 하트였어. 이거 만들어서 먹을 거야. 다이어트도 좋게 혼자 다 먹으면 돼지 되니까 나좀 거야. 오늘 내 방에 하루 동안 안 들어온다고 약속하면 줄게. 와, 안 들어갈게. 절대 약속. 약속했다. 그럼, 복숭아 그림 요거트 만들기.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먼저 깨끗하게 씻은 복숭아의 끝을 잘라주고. 슉. 칼로 씨부분을 살짝 흠을 내줍니다. 여러분, 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조심. 다치면 큰일 나요.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다음 이 수저를 이용해서 씨를 파줄건데요 수저로 하나 둘오 물론 복숭아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복숭아는 살짝 더 딱딱해 이렇게 씨를 파줄거예요 오 이렇게 거의 다 파줬으면 이제 집게로 쏙뽑으면될것 같아 집게를 이용해서 뽑아줄게 오 뽑혔다 간단해 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제 여기에 그릭 요거트만 넣으면 끝이야 어, 요거트 맛있겠다 개개개. 요거트를 지퍼백 안에 넣은 후오 조심 조심 넣어줍니다 가위로 끝을 잘라주고 쭉 짜서 넣으면 돼오오 오, 가득 넣었어 오 짜는 거 짜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짠는 거? 음 아이스크림 같아 에이, 예쁘다 다음 거또 짜볼게 예. 다음 거를 가득 가득 채워줍니다 완성! 오 이게 완성이야? 되게 간단하다 간단 간단 간단 간단 간단하지? 그릭 요거트 말고 크림치즈 넣어도 맛있겠다 이제 예쁘게 꾸미면돼! 그래놀라를 바닥에 깔고 어? 너무 많이 넣나이 위에 뒤집어서 세워주면 되지요! 짜잔! 짜잔! 와와 이렇게 복숭아 그릭 요거트 완성! 이제 이걸 칼로 잘라서 먹을 건데 누나 전화 오는데? 어? 내 전화 아내 전화기 아까 방에다 갖다 놨지? 어 엄마 왜? 어 아니? 레온이 집에 있어 다 있어 에 이거를 진짜 복숭아로 바꿔버려. <웃음> 어, 어 알겠어. 복숭아 그림 요거트 먹지요. 개기기 개미다 개개개. 에 뭐가 웃겨? 어? 아무것도 아닌데. 에. 네. 빨라기 복숭아. 아이고. <웃음> 어, 뭐가 저렇게 웃겨? <웃음> 짠. 그것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짠! 와플을 준비했지! 와플? 다이어트 한다며 와플 먹어? 먹방 유튜브 보니까 와플 같이 먹길래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한다며아나 와플 계속 진짜 계속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어트 빠빠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끼끼끼기오 미키! 아 그래 와플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먼저 복숭아를 썰어볼게요. 복숭아를 반을 갈라서. 개개개, <웃음> 말랑인데 개개개. <웃음> 맛있겠다. 이렇게 반을 나. 날... 뭐 <웃음> 어? 어 뭐야? 왜안 썰려? 이거 왜 이렇게 말랑? 이 몰로졌나? 물론 복수가 됐지야. <웃음> 아 뭐야 이거 말랑이잖아. 아오기다 개개개. <웃음> 아, 오리온 너 장난칠래? <웃음> 아하, 재밌다. 개개개. <웃음> 우씸, 장난치지 말고. 진짜 요거트를 썰어볼게요. 진짜 요거트. 썰어보겠습니다. 오! 어, 바로 썰려. 이렇게 잘 썰려. 와! <웃음> 우와! 예쁘다. 오 맛있겠다 입에 꿀을 발라서 슉슉 꿀을 발라서 먹는 거야 오 맛있겠다 완전 꿀이겠다 오꿀 발라서 더 맛있겠다 수박를 썰어서 우와 맛있겠지 드디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말랑이 말고 진짜 복숭아 요거트. <웃음> 깨개깨개 응? 음. 우와. 진짜 맛있어. 상큼한 복숭아 향이 올라오면서 신나는 맛이야. 음. 신나는 깨길깨 와플도 먹을게요. <웃음> 음 맛있다. 복숭아 요거트랑 와플랑 같이 먹어볼게. 와? 음. 응. 음. 같이 먹으니까 살도 궁합이고 너무 맛있어. 맛이 좋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복숭아 그린 요거트 만들어서 먹기. 나는 복숭아 말랑이로 속이기 대성공 아 진짜 오리온 너 두고보자 다 <웃음> <웃음>